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마지막절 38절까지 신약성경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우리 네구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대 대답, 주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2부 축제에 배우신 우리 사 세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해요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자 한번 따라합시다 코어바디스, 코바디스 폴란드 출신의 시엔키에비츠가 쓴 소설 코바디스가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이 소설이 알려졌고 너무 유명한 소설이 되다 보니까 1980년도에 어,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더랬어요. 그 영화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유명한 세계적 그 명배우인 로버트 테일러와. 네보라카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오히려 소설보다 영화를 더 많이 본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이 작품의 내용은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때 아주 극심한 기독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절정에 달하자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던 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때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성도들이 우르륵 몰려와가지고 눈물로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간청을 합니다.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도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로마의 교회는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몸을 피하십시오. 몸을 피하십시오. 성도들이 눈물겹게 간청하자 베드로는 환란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몸을 피하기로 하고 한밤중에 로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울 무렵이었는데 그 유명한 아피아 가도로 묵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이었고 날이 밝아왔어요. 동쪽에서 찬란한 황금빛을 품으며 떠오르는 태양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그 찬란한 빛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급히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당시 라틴어로 코아바디스도미네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네가 살려고 내 백성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 질련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을 침묵 속에 있던 베드로는 드디어 결심이 선듯 몸을 일으켜 자기가 오던 길로 다시 발걸음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발걸음을 다시 로마로 향했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그는 결국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죄인이 감히 스승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없다며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림으로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죄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의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작가가 미적으로 문학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각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그때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구아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기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볼 일이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 이로라 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최후를 언급하시면서 뭔가 의미 심장한 위양서를 남겨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모든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정설은 가설이 아니라 정설이에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을 따라가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정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십자가형이 아닌 다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코바디스를 쓴 작가가 오늘 본문 오늘 코바디스 도미네가 나오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부분에서 뭔가 대단한 통찰력과 어떤 뭔가를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그래서 책 제목까지 코바디스라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만일 순교 직전에 로마에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질문을 두 번에 걸쳐서 한 셈이 됩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서 또한 번은 로마에서 순교 직전에 똑같은 말을 한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은 요한복음 13장에서 한 번은 순교 직전에 똑같이 코어바데스 도미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 코어바데스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코어바데스와 두 번째 로마에서 순교 직전에 코어바데스 도미네 사이에는 약 30여 년의 간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지 3년 그러니 AD 30년경에 한첫 번째 코바디스 그리고 30년이 지난 AD 60년경에 한 코바디스가 있어요 네 번째, 이 코바디스의 이 질문은 동일한 인물이 동일한 대상을 향해 던진 질문이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만큼이나 이 질문이 담겨 있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코바디스 도미네와 로마에서 순교 직전에 그가 말한 코바디스 도미네는 같은 단어지만 이 의미와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뭐가 다를까? 어떻게 변했을까? 첫 번째 코바디스는 뭐며? 두 번째 코바디스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첫 번째 주요 어디로 가시나일까 먼저 이 질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장소는 최후의 만찬장이죠 최후의 만찬장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최후의 만찬장 주님께서 곧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떠들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우 엄숙하고 엄중하고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최후의 만찬은 열렸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그것은 영광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하신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여러분 저 짧은 구절에서 영광이 몇 번이나 나오죠? 무려 네 번이나 영광, 영광, 영광, 영광 하십니다. 그만큼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영광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죽음을 앞에 뒀을때 무엇을 관심을 가졌을까? 유족이나 재산이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영광 왜냐? 영광에 하나님 앞에 곧설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요?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요? 주님께서는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오늘 저 본문에는 지금 본문에는 아까는 영광이 네번 나왔다면 지금은 뭐가 네번 나오죠? 사랑이 네번 나옵니다 영광과 사랑이 뭔가 짝을 이루는 듯 영어로 말하면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짝을 맞추시더라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그날 밤 말씀의 핵심은 분명하고 단순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또한 딴 생각을 할여지가 없어요 요즘으로 치면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검색하거나 카톡을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와 잡담을 나눌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진중한 분위기 영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집중해야 될 분위기. 어떤 분위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새날교회 2부 예배.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예. 막 혼자라가지고 카톡 안 하는 줄 저는 믿고 싶어요. 아멘. 메시지가 와도 열지 않고, 할렐루야. 나중에 보지 뭐. 예. 이런 분위기. 자. 그런 분위기에 베드로가 질문 하나를 툭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질문이 코바디서도미니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는데요? 저는 이 질문 앞에 너무 좀 쌩뚱맞다 거기를 겨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 분위기에서 베드로가 꼭 질문을 해야만 했다면 영광이나 혹은 사랑과 관련된 질문이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영광과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아 주님 제가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영광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뭐 이런 질문을 해야 그 분위기에서 맞잖아요. 그런데 질문은 쿠어바디스 도미네였습니다. 주제에서 한참 벗어난 쌩뚱맞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이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베드로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주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귀진해서 흘리게 들었거나 또 아니면 마음을 어디엔가 뺏겼구나 저는 어느 쪽을 택하라고 하면 맨 마지막을 택하겠습어요 마음을 어디엔가 지금 뺏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겨 있으면 말하는 게안 들어오잖아요 자기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지금 아무리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한들 그게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는 전혀 쌩뚱맞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팔 거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아, 도대체 우리 가어데 누가 판단 말인가 도무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유다에게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은 아셨지만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떡까지 유다의 입에 먹여주시는 것 아닌가? 떡까지 먹여주시고 그리고는 떡 조각을 받은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던가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아, 유다가 그 어두운 밤에 어디론가 급히 망설임 없이 손살같이 내달립니다 베드로는 직감에서 아 지금 뭔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틀림없다 주님께서 뭔가 특명을 가른 유다에게 내리시니 분명해 보였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머리를 굴립니다 야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무슨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지? 왜 네가 하는 일을 속게하라 그리고는 떡까지 가른주다 입에 쏙 넣어주니까 가른주다가그떡먹먹싹싹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네 이거 유다에게 무슨 일을 음, 말씀하셨을까 아, 명색이 수제자는 나인데 아, 왜 유다에게 무슨 일을 부탁해 시켜 아니 나를 제치고 가는 유다에게 은밀히 어떤 임무를 맡겼나 본데 아, 어디로 가는 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있단 말인가? 그러자 31절 말씀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러시대 이 장면 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거라 도대체 이 밤에 가론 주단은 어디로 갔을까? 주님은 어디로 보냈을까? 도대체 어디로 보냈지? 베드로는 어디, 어디, 어디 가는 것 그게 온통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어요 어디, 어디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지물이 코어디에서 도문해, 도문해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이첫 번째 코바디스 질문은 분위기, 주제, 실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질문이라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는가요? 예배 자리에서도 회의나 모임에서도 마음을 엉뚱한 데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뭐, 뭐 줄까? 김밥 아닐까? 아니 지난주 국밥 아닌데 오늘 또뭐 먹을까? 내가 오늘 뭘 사야 되는데 어느 곳으로 갈까? 김해 신세계백화점으로 갈까? 장류 아울렛으로 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마음을 엉뚱하게 빼앗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그때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을까? 무엇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을까? 사도행전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자, 저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이거든요 흩어졌던 제자 공동체가 다시 주님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기대에 한껏 부풀어져 있었습니다 이야 드디어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을 따르던 우리 들은 한 자리씩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담았던 질문이 사도행전 1장 6절이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문제는요 도대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 말씀이 누가 했냐나 누가? 누가 했겠어요? 저는 베드로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느냐? 당시 이 공동체 리더는 여전히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일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리로 드디어 가시는군요 주님이 당연히 왕이 되셔야죠 땅그린 땅그리죠 왕이 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어요 세상 영광, 세상 벼슬, 세상 권력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주님이 진정 가시는 길에는 까막놀이었어요 그분이 가실 비아돌로로사,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안 가져요 그 언젠가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툭 튀어나와 무슨 말한줄 아세요? 마태음 16장 2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예루 대해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주님은 십자가 길비아톨로라스를 말씀하시는데 아우 어, 그길 가면 안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까막눈이에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첫 번째 쿠바디스 속에는 주님이 아닌 오직 자기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짙게 이 말씀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음을 철저히 숨긴 채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기 있는 질문이 아니다 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보다 그것보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눈만 떠면 내가 어디로 갈까? 내 관심? 내소원 이것만 생각하지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요? 주님의 관심, 주님의 길에 질문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충실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맞아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도 신앙생활 맞아요 교회를 통해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는 것도 신앙생활 맞습니다 하지만 좀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이란 뭔인가요 신앙생활이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질문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나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좋아요 왜 나옵니까? 예수님 더잘 따라가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왜 예배합니까? 예수님 더잘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게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보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훤히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래라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이 들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강한 의조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호세죠. 이런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하십니다. 38절 다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것은 베드로 생애의 최대 실패고 최대 좌절이었어요 베드로 자신으로서는 끝장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이 세번 부인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돌아가잖아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세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야 관심도 안 두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분명히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바닷가 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안 쓰실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택하셔서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였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하시면서 그렇게 냉정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는 한 번도 그 일로 책망하신 일도 없었었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지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위대한 사도로 쓰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걸,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쓰신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행동과 사건을 통해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결심이 아무리 변합니다 자신의 결심, 마음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의 결심이 아무리 분명해도 자신의 결심, 자신의 마음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없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회를 하다 보면 내가 마음 먹고 내가 기도만 하면 뭐든지 할수 있을 거야. 그런 착각에 종종 빠집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해보면 야 이게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목회 하면서 자주자주 자주 깨닫는 것은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된다는 것과 내 마음 먹고 내가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뭘 내가 레슨 받아야 됩니까? 마음의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인본주의다 그랬어요, 인본주의. 이게 가장 큰 이단이래요. 기독교적 인본주의. 이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고요. 은근한 자신감이죠. 내 우수한 머리, 내 화려한 사회적 경력,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부, 건강. 아, 이것만 있으면, 이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잘할수 있을 거야. 나보다 응?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어 내가 이런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아가 펄펄 살아서 뛰는 사람이잖아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그가 아직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제자로 불륜을 받았으나 여전히 자아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왜 지금은 안 되냐? 주님은 보셨어요 아직도 네 자아를 보니까 십자가에서 처리가 안된 거예요 베드로는 커져 자신감 나는 할수 있어요 나 목숨 걸수 있어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 그럴래? 네 자신감 오케이 내 따라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딱 깨뜨려 보셨어요 네 자아, 네 자신감, 네 소원 가지고 나를 따라올수 있는 줄 아냐? 바로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깨뜨려질 때그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그때서야 나를 따를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는 살고. 더 크게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예수는 살고.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주님이 주님. 성령님이 성령님.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읽어야 합니다 예. 내가 할수 있어 내 자신감 있어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끝까지 따라가길 원하세요 예. 끝까지 따라가길 원하세요 예. 소망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처리해야 될 것이 내 자아예, 내 고집이에요, 나의 이기심이에요, 내 정욕이에요, 내 자랑이에요, 내 캐리어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거나 네가 아무리 장담해도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에서 자아가 분명히 처리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도그 마음이 간절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듣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감만 가지고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나중은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은 마음의 결심이 아무리 분명해도 자신의 결심, 마음을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합시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또 그렇게 다합시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은 할수 없지만 성령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뭐였습니까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기 전에는 옴짝 따서 가지 마 나가지 마나 증인 되겠어요? 믿음 좋아? 자신감 있어? 안돼안돼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님 의지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네가 전임될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충만함을 잊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 기다려 wait 기다려 기다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엄히 당비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의 역사를 힘입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베드로는 마음 하나 간절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립니다. 결국 베드로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즉, 성령님이 그들의 삶에 진정한 보혜사가 되신 다음에야 그들은 증인의 삶,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의자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할수 없지만 나로 말미암아 할수 있는 능력자가 계시니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시다. 이 사실요. 이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신 것 성령 세례를 받도록 인도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의 손길이에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한 것은 뭐다? 오직 따라합시다 은혜다 은혜다 그 은혜가 시몬을 베드로 되게 했잖아요 그 은혜가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첫 번째 코바데스에서 두 번째 코바데어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근데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아니야 베드로. 나중은 니나 따라온다. 그럼 주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아도 처리되지 않았어. 성령도 받지 않았어. 기다려 기다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자신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마가의 다락방 자리로 주님께서는 감동을 주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받게 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신 것은 능력을 부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각도에서 성령 받는 것, 성령 체험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성령 체험해가지고 방언도 많이 하라고 성령 체험해가지고 신비한 눈이 더 열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님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자리로 몰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 구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자리다 네. 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주의 뜻을 찾는다고 코바디스 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 코바디스가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코바디스였던가 아니면 두 번째 코바디스였던가요 자 여러분 이리 보세요 오늘 나오는 이첫 번째 코바디스는요 주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주님 가시는 길에는 예, 까막눈이었어요 그 길을 따라간다고 장담했지만 안 따라갔죠 못 따라갔잖아요 주님 부인하고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코바디어스는 뭐냐? 자기 관심, 자기 길, 자기 소원 그게 온통 지 관심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의 걸음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코바디어스였어요 첫 번째 코바디어스였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자아도 십자가에 못 빠가지고 성령 받은 베드로 순교직 전에 "주님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두 번째 코바디에서는 "나는 네가 빠져나온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주님이 베드로 로마로 가신다고 나도 가야지. 그러면. 로마로 가신다고 나도 따라가야지. 주님 가시는 길이 로마라고." 그 길이 내 길이지 그러면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코바디스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말씀하시면 나도 갑니다 나도 갑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내 길이요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 고백이 두 번째 아, 여러분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삶에? 베드로처럼 로마 신에서 빠져나오고 있는가요? 나 여기 힘드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몸 다칠 거가 분명히 보이니까 여기 있으면 분명히 손해될 것 같아 빠져나오고 있나요? 주님 뜻과는 상관없이 아니면 다시 들어가고 있나요? 네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왔으니 내가 그들을 위해 한번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말씀하실 때 다시 돌아가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갈 용기가 있나요? 아니면 눈만 뜨면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갈 거냐 뭘 먹을 거냐 어떻게 즐길 거냐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거냐 몸은 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날마다 해가시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그래서 첫 번째 코바디스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이지만 두 번째 코바디스는 진정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나도 갑니다 이게 두 번째 코바데스 첫 번째 코바데스는 주님 어디로 가는 게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실수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딴 생각하다가 그냥 말이 나온 거예요 주님 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30년이 지난 두 번째 코바데스그 자리는 주님의 관심이 그의 관심이었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첫 번째 쿠오바디스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두 번째 쿠오바디스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진정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길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그 부분 똑같이 맥이 통하네요 영의 사람은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의 소원에 관심 가지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에는 혼이나 육의 사람은 그저 내 자아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좋은 것, 내 육이 편한 것 이대로 사는 땅의 사람, 이건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분별할 수 있지만 육의 사람은 영예를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새날교의 성도들은 영예사람이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지만 여전히 첫 번째 코바디스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말로는 주님 뜻, 주님 나라 하지만 그의당밖 나가면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욕심, 내 이기심 내가 뭘 하고 살까? 이 그만 관심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코바지에서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관심이 뭡니까? 주님의 소원은 뭡니까? 주님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 가시는 길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쿠바디에서두 번째 쿠바디 풀기에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왜 힘들었냐? 제가 잘안 돼. 내 자리도 역시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이 말씀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주님이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낮까지 계속해서 주님 주님 내가 안 된다고 내가 왔다 갔다 한다고 이 말씀을 쏙 숨겨버리고 이 말씀 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 역시 첫 번째 쿠바지에서 자리에 몰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까? 함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또 바꾸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부르심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삶을 이루어내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아멘 우리에게 약이 되어서 우리의 진로를 자꾸자꾸 바꾸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양에 옵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날 이로해, 뒤돌아서 지한 길.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져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져도. 날 몰라져도 이 세상 사람. <목소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뒤돌아서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보 세상이 지자가보지네우리 시간에 한번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우리가 여전히 첫 번째 쿠바데스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쿠어바디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따라가야 합니다 종교생활 안 됩니다 종교생활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말씀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기를 예수님 길이 나의 길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두 번째 커바아지스의 그 자리에 꼭설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코바이스어요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면서 주여 제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전에 로마에 머물고 있는 매들의 모습인가요? 주님 로마 시에서 빠져나오고 있는가요? 다시 들어가고 있는가요? 주님 나를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 주님이 어디로 가시던지 주님의 만큼 은가 시선과 간심이 어디에 쏠려있던지 간심으로 살기보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나의 어머니와 같이 나의 아내와 내 생각과 꽃들이 빠지는 땅의 사람인가? 주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부과합니다 두 번째 도와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과 제기 따라가기 위해서는 용의사람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일만 생각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관 가지고 주님을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을 소원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사람은 우대성도를 되게 하여 주여 없어서 주여 우리 힘으로 안됩니다 네내안 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안됩니다 주여 내마으로 안됩니다 아버지 눈부기 필요하니 이들여 다시 한번더 부어주십시오 오 우리 한번더 기도합니다 우린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내 자신만으로 안됩니다 다짐만으로 결심만으로 한계예요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날마다 내 자는 십자가에 조리하고 십자가에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주님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부어주세요. 성령님 충만 우리에게 드뒤펴 주옵소서 내영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그래서 두 번째 코바아티스의 자리에 꼭설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주에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령님이 마시고 이 마시고 채워주시고 능력 가운데 있어야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나라를 격박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능력 가운데로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성길로 은혜의 성길로 은혜의 성길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두 눈을 가운데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다려라 받아라 충만하게 되어라 하나님 성경의 권능을 두뒤 펴주십시오 성경의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 번째 레벨이 아니라 우리의 레벨이 두 번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 레벨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성결을 역사하소서 성령이 은혜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바디스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로마 신에서 빠져나오고 있는가요? 아니면 다시 들어가고 있는가요? 나를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의 발걸음과 시선과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구하바디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들이 오나옵기는 우리 새날개의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레벨은 첫 번째 쿠바디스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게 하소서 떠나가게 하소서 두 번째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레벨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흔들리 원합니다 내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1조와 여러 예물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자들에게 시내가에 심은 나무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 그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하요일날 예비하는 강수빈, 우리 청년 기도의 집 예비팀.